나떨린다어떻게 <웃음> 아 떨리... 아 해?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떨케이 어떻게? 어떻게? 오케이, 오해요나 너무 떨린다 어떡하냐? 어떻게 너무 어떻게 가그 우리 묻는 아물이 두가도, Moscott, Moscott, m o 리 c o t t Ormana, Chani, Yapun, I'm Chani, Ishika, Kinjang, Luchianko, Udin, Ymude, 우리는 이 i k a t r 들 u r i p 우리 a m s a m Yangsan, Katako, Imams, 함 o m s o m a 지 g a Hamsang, Moscott, fighting, fighting,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야지 오케이 안 쳐도 돼요 실제로? 네, 하고 너무 민망하신.. 아, 네. 아니 아니 해도 돼요 해볼게요 민망한 컨셉으로 가면 돼영재 <웃음> 하고 싶은 거해보세 하나 둘셋셋 오케이 영재야이영재야오고맙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웃음> 고마워요 사가 나왔네요. 워호 손이 오호 나와버렸어. 아 댓글 유튜브 댓글 달 댓글 달 후석순 찬뽕 <웃음> 내내 내, 내 저기 저기 있어요? 있어. 있어. 아 저기 저기 어이 안에 들어갈게 네. 하이 제대로. 생각 되게 좋다. 맞아요 <웃음>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오, 오. 오 이거 나쁘지 괜찮다, 않네. 괜찮다. 오,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야, 내가 얼마나 보인트한줄 알아? <웃음> <않아>? 이거 괜찮아요? <웃음> 내가 찍었습니다. 이거, 아, 이거 괜찮아요? 아니 여기까지 보일 줄 몰랐네. 어, 오, 이거 어떻게 이거 요즘에 느낌 따지는 거 알죠? 우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우리. 부석순. 근데 또하나 고민들이 또 있어요. 고민들이. 우린 부석순에, 저는 부석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 음식도 해드릴까? 응. 아, 그래요? 오늘 캐럿분들께 드리는, 그 오늘 사전 녹화 이제 오셨잖아요. 캐럿분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베개도 되고, 담요도 되는 부석순. 아, 이거, 이거 비타민 이거 많이 먹는 거 이거랑. 아, ABC 주스 맞다. ABC 주스랑 우리의 사진들 자! <웃음> <웃음> 어, 범위가 왔네? 범위가 왔어 아, 누구 왔어? 명호도 왔고 준영도 왔어요. 아, 왔어? <웃음> 안녕하세요. 명호한 하루 왔습니다. 준이 한테초반인데 올래? 그 준이 바로 가자. 그래서 바로 준영 형아 왔어요. 그냥 제, 왜 이렇게 긴장하는 설렌다는, 거야? 설렌다는 거, 긴장한다는 것은? 설레고, 제 설레고, 긴장 하게 좀 응원 좀 해줘 봐. 뭐야, 당연하지게. 당 아, 그랬구나. <웃음> 팬들 만날 생각에도 약간. 그치? 어. 열심히 해. 아, 왔어?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게요. 생각 왔어. 어, 열심히 해 봐. 잘하겠습니다그왜 이래? <웃음> 해놓고 부끄러워하는 거? 뭐? 아 지금 이거 팬분들한테 저희 컵 있잖아요 이번에 이거를 좀 드릴까 하는데 근데 또 던지면 또 다,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최대한 어떻게 안전하게 줄수 있을지 생각해요 잘습니다 잘하고 올게요 뭐라는 거야? 뭐야? 아 시선하고 싶었죠! 파이팅 넘치네요 음, 요 세명인데 거의 열세명 목소리로 지금 들이고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이제구는이 친구는 이애들이 친구는 이친이담당는고있는이버들이기도 하고 아, 맞아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뭐이친이크다 그리고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앞으로 남은 활동도 파이팅 합시다! 네! 아이게 하고 나니까 긴장이 딱 풀렸어요 아까 딱 리허설을 하니까 이거는 재밌게 할수 있겠다 그리고 또 팬분들 들어오고 무대를 하는데 너무 반가웠고 우리 캐럿들이 앞에서 응원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그런 컴백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캐럿들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응원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와해 고마워요 마있카스 고쿠 있시스 고쿠 산더미처럼 사인 매일과 산릉에 너의 모습 너의 하루가 오.. Uh, 오.. Yeah. <웃음> 사장님 <웃음> 순대 감태고 주세요 예스 <웃음> yes. So I don't forget 7시에 들어줘 사전 녹화를 이제 하는데 그.. 포장마차에 포장마차 저도 사실 포장마차 안 가봤는데 포장마차를 이렇게 대응해 주셔서 패더와 함께 이제 한국의 문화와 뭐 하루를 끝내고 저기서 한잔 하듯 약간 그렇지. 뭐 그런 이곳이라서 우리들에게 뭐 선물을 주듯 응. 그렇게 결심도 가볼게. Okay, let's go. Let's o e o 패더. Rehearsal t e o e 고생 많았어요. Good. 이제 내일 뮤직뱅크에서도 봐야죠. 뮤직뱅크. 파 이해하세! 안녕하세요 행복은 선수입니다. 부석순 안녕하세요. 안녕. 아 지금 저희가 부석순 뮤직뱅크에 왔는데요. 부석순 아, 후드티. 옛날에 이제 추운길때 했던 순, 티형순 이거 새로 왔췄는데 그쵸, 부시. 부시가 또 아이디어 되잖아요. 그냥 우리 은연자에 있는 추운기아 석. 좀, 어, 석. 안녕하십니까? 부석순의 <웃음> 리더 석입니다. <웃음>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예. Yeah. 이렇게 힘든 아침 저희 파이팅해야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힘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웃음> <웃음> 진짜 아침 <나> 일어내줘 <지금> <웃음> 그럴 땐 파이팅해야지 들으시면서 겠다 힘을 내시고 다툽니다 이것도요? 두석순으로 어 오케이 어 예, 순은 이제 좀 체계적인 걸 자, 자, 선호하니까 하나 <웃음> 둘 원우! 명기와서 네. 아, 고마워! 어, 이게 아, 오, 너무 쉬워요 서씨 그래. 아, 셰프마 아리스타예요 민서 씨 아, 원우 형이 또 와서 아, 뭐야 무섭 아. 무대 보고 왔는데 아, 너무 잘하고 멋있네요 멤버들이 이 얘기 해도 되나? 아, 이, 멤버들이 휴가 반납하고 막 준비 열심히 한 거였는데 그 그게, 그게 노력과 어, 땀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무대 재밌게 관람하고 왔습니다 나 지금 너무 잘하던데요? <웃음> 나보다 더배테랑인데 j u 팅 인데요. 아 석. 아 어, 준. 아 석. 어, 무슨 일이야? 뮤지뱅크 사전녹화를 했잖아. 어, 그렇지. 또 세트 컨셉이 바리스타였죠. 바리스타, 바리스타였어요. 슈퍼스타 바리스타. 카페 느낌의 뭔가 좀댄디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의상과 아주 잘 어울리는 네.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좀 인트로 때 바리스타로서 이렇게 커피향으로 맞추면서 뭐 손님들에게 커피를 주면 파이팅을 좀 전달해주는 그런 컨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커피 드실 때 저희 생각해 주세요. 그랬나요? 부습니다그 네. 아, 엔딩 요정이라는 그런 촬영 변화가생기고 나서부터 그 약간 잡히는 그3초가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모르겠어요. 좀어려좀끝 부스, 민규, 원우가 이렇게 응원을 와줬는데요. 덕분에 더 파이팅 넘치고 그리고 캐럿들도 이제 와가지고 부서서 보러 왔는데 갑자기 멤버들도 있으니까 오멤버들좀 인사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주인공이야. 우리가 주인공이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느껴졌을지 궁금해요 멤버들이 중간중간 말은 많이 못했는데 이런 시간이 좀 되게 특별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멤버들이 우리를 응원하러 을 이제 와주는 거니까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와준 케어들도 다시 한번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희게또 고마워지네요 파이팅! 해야지! 일단 손만 할게요 파이팅! 해야지! <웃음> 맞아요. 이제 여기서 다리를 오른발부터 계속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파이팅 해야지 가리키면서 파이팅 <웃음> 해야지 우린 <오린. 웃음> <웃어. 웃음> <순. 웃음> 부서 순 부서. 아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아, <웃음> 최고입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 너찍어줄게 어? 어, 잠깐만. 아까 땅바보. 어 여기 이거. 어 끝났다. 딱 났다. 이 필카 감기는 소리. 아주 야무집니다. 잘 감기고 있죠? 자 찍은 사진들이 아주 잘 감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올지 네. 정말 궁금해요, 네. 여러분. 네. 이것은 네. 어, 저희 네. 위버스나 트위터, 저희 SNS 인스타를 많이 와주시면 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따 봐요. 네. 네. 네. 자, 행복한 네. 선울수연이랑후석순 네. 저희가 오늘 뮤직뱅크도 첫 방을 했는데요. 네. 너무 재밌게 네. 했던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잘, 잘 나온 거 같고. 네. 네. 인기가요 마지막 한번 남았으니까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서 열정을다 쏟고 오겠습니다. 빠이. 네. 잘하고 빠르 해야지! 인기가요저 봐요. 인가에서 또두 곡이에요. 패더와 함께 안녕. 안녕오해오늘도 어, 네. 힘차게 한번 해보시나요하이 네. 아니고 하게 씩씩하게 <목소리나> 어,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찍자. 이렇게 찍고. 건아 <웃음> <원아>, 가자. o 오 a y Shut up. Fighting. Oh, Shut okay. up. Oh, okay. <목소리나> 해야지. Do it. Okay. Do it. Yes. Yes. Have to Don't give it up, never t h i s i s e n g l i s h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 e a h d o n t g i v e i t up, n e v e r g i v e i t up, y e a h f i g h t rid e g e 야지 f i g h t r i n e g 해야지. 우 d of me. e t r i of me. Get rid of me. Get rid of me. Get rid o g n o w Can y o u s t i n g w h a i d g t s i o u m e d o e s t i n g 7 p i d m g o You ready? Really? I'm ready. m a k i m e noise. o n o m a k i m e noise. Rush. r h t u t o h y o a y o y o a y o k o k 넌 앞에 있잖아 김기내로 <목소리> 인한 <미래를 지나. 목소리> 우리 둘이 만나 한 <목소리> <딴> 거리에 <목소리> 미친 하루를 한다 I'm trying to <laughs> stay up, but not in me. No, it's not allowed to joke. t oh, to e it so seriously. Can't oh, can't even sleep. Let's try it. I've never p r o u g h t e h other my one and y o n e e So it goes I'm and I'm just, it goes just like, it. like a melody. <laughs> Now, I keep saying, okay, oh. okay. I never listen to my own heart. I do whatever they say. They <laughs> say while looking like you're happy as hell. o oh. I really I hope that you, you feel the same. Oh, I t o n i s h t Come meet me at seven. Stay till eleven. Be a long day, but it's okay. 'Cause at seven, you will be h e e with me. <laughs> Say <laughs> it. Who is the youngest? You're the youngest, no? Yeah. yeah. yeah. Youngest? Yeah, you're, so you're the baby. e a h y o a So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 t b y i a b y baby, a b y t a b y a a y b a y b a y b a a y baby, e y baby, baby, a y a s y b a b a y a y a y y y a y baby, 오와이 oh, I. I really hope that y o u feel the same Oh I tonight be h e with me be h e with me 어때 별 아닌데? 앞 아, 일어나야지 쉬운데 며, 피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못래만해못끄 <웃음> <야, 야, 야. 웃음> 어, 이거 알았 이거, 이거 코리인데 어, 이거, 이거, 어, 어? 이거 세계적인 게임이구나! <웃음> 오마이갓! 어색해요. 제가 원래 낯을 많이 가려요. 패더가, 패더가 너무 착하고 그런데 제가 원래 낯을 많이 가려서 근데 패더 진짜, 전 진짜 패더 진짜 좋아요. 표현을 못할 뿐. 이 <웃음> One, two, one, two, three, p a r e e i h t y i e t f a v e t five, e i t e eight, f i e i g h t f e g h t g h t g o t f i k e e i g h e e i g h e eight, five, s i seven, g h t n i n o nine, n i o e n i o e s i nine, nine, n o n e n i n y nine, d o n t go n o r w a y d o n t go n o r w a y nine, nine, nine, n i t h e n a i e n n i n e n n e n o n e n i n e 이 시기, 이 오기, 이이 만나, 주저, 한, 이 오기, 주이 만나, 오리, 다, 이 오기, 리나이기이기 고생하셨습니다. 페더, we give you our sign, your name, please. My friend. Thank you guys. Really appreciate it. Thank you. very dumb. Thank you. Oh, very nice. 너었다 페더 덕분에. 진짜로. Thank you 페더. B S S P B S S P B. 아 정말 이렇게 벌써 막방이라는 게참비겨지지가 않고. 이렇게 사실 그냥 즐기러 나왔는데 이렇게 정말 큰 사랑을 주시는 캐럿 분들께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어 또한번 어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또 좋은 노래로 좋은 음악 퍼포먼스로 또 여러분들께 힘을 드려 한번또 나오고 싶네요.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방송도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럿들, 호랑해! 벌써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방송 뮤비착으로 이렇게 딱 입고 무대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지금 생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자 이게 또 오늘 막방이라서 괜실이 좀 아쉽고 그러네요 네, 우리 캐럿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 할게요 응. 행복은 설을스니 응. 아니라 푸석순 네. 아, 오늘 인기가요의 막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좀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런 활동 기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 캐럿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어, 새벽 산옥도 정말 일찍인 콘텐에도 불구하고 너무 와서 응원해주시고 정말 사랑 많이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덕분에 저희가 힘을 내면서 정말 파이팅해야지 그때도 7시에 들어오기까지 정말 힘내면서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캐럿들 너무 고맙고요 어, 저희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조만간, 조만간 곧 빨리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무대,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누리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좋아해요.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음, 일과 사람 관계 한보고 나면 스르르눈 감기는 머리 사이의 곰이 기억이 있어 봐봐 시간은 모처럼 비 e 을 o 몇주먹습니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우리 캐럿터 보니까 참 좋네요 어, 좀 추억의 안드로메다도 하고 그리고 또 달려서 안드로메다까지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의 열정을 한 부분을 제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이쿠치 이벤트.